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매년 수백 개 수천 개의 게임의 홍수가 쏟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지나쳐버린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놓쳐버린 게임들을 즐겨보고는 이걸 왜 지금 해봤을까 라고 탄식하기도했죠 디지털 플랫폼이 생기고 어디서든 컴퓨터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들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취향을 많이 탈 수도 있고 주로 인디게임 위주로 정리되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스팀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는 게임은 무수히 많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뽑아본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외 추천하시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바이즈유 라는 게임은 특정 영단어들을 움직여서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대로 게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퍼즐 게임으로 특정 주제와 주어진 시간 동안 게임을 제작해야 하는 노르디게임 컨테스트에서 우승한 작품을 정식 출시한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던 주어, 동사, 목적어의 배열에 따라 문장을 만들고 문장의 내용을 토대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인데요 역시 퍼즐게임답게 초반에는 쉬워진다가도 점점 단어들이 늘어나면서 게임의 조건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여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퍼즐을 진득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비록 영어를 위주로 제작되었지만 영어 수업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들이니 게임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고요. 녹슬지 않는 머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게임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주인공 니코를 데리고 붕괴되어가는 세상에서 태양을 복원시킬 임무를 띠고 모험을 따나는 스토리를 가진 원샷은 신감각의 초현실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샷은 언더테일과 비슷한 구조의 메타픽션 게임으로 다회차 플레이를 유도하거나 다시 새로 시작할 때마다 스토리가 다소 다르게 흘러간다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게도 플레이어의 PC 폴더에 스토리를 해결하기 위한 문서가 발견되거나 바탕화면이 바뀌는 등 힌트가 실제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기믹을 통해 퍼즐의 체감을 다차원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구를 가는 일이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언더테일과 같은 메타픽션 요소를 좋아하고 기존의 인디게임과 색다른 방식의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권장 하는 게임이 되겠네요 물론 한글화도 되어 있습니다 파인딩 파라다이스는 이전에 훌륭한 bgm과 스토리라인으로 한편의 영화같은 게임이라고 칭송 받았던 유명한 인디게임인 투더 문의 후속작으로 전작의 명성대로 매우 훌륭한 ost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더문 발매 이후 6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나온 후속작이라 후속작 자체가 발매된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공백이 컸는데요 개인적으로 투더 문과 거의 동등할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전작보다 정교해진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연출과 함께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기억을 통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주제는 전작과 동일할 수 있으나 전작인 투더문이 과거를 통한 복선과 반전 위주의 아기자기한 게임이었다면 후속작은 게임 캐릭터의 상황을 이해하고 몰입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는 감정이입이 필요한 게임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2018년 1월에 한글 패치 도입으로 한국어가 가능하며 완벽한 스토리 이해를 위해 파인딩 파라다이스의 프롤로그 격이라고 할수 있는 버드 스토리라는 게임을 반드시 먼저 해보습니다 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룸 시리즈는 단순히 방탈출 게임으로 생각하기에는 매우 정교하고 미스터리를 담은 게임으로 작년 블리츠컨에서 어떤 의미로 유명했던 그 회사 네디즈가 소유한 파이어프루프 게임즈에서 개발했습니다 비록 작년에 언급한 실없는 소리 때문에 악명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더룸 시리즈로만 봤을 때 퍼즐 게임치고 매우 흥미진진한 진행과 공돌이들이 좋아할만한 섬세한 기계적 퍼즐 요소 등더 룸의 거의 모든 시리즈가 대호평을 받을 정도로 수작인 게임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더룸 시리즈를 초기에 접하지는 않았고 더룸 3를 안드로이드로부터 처음 접했는데요 다른 장르의 게임과 대비해 단순한 조작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퍼즐에 흥미를 돋게 만드는 안락의자형 게임으로 전 챕터 클리어 이후 더룸 전작을 구매하는 역주행을 할 정도로 굉장한 흡입력을 가진 게임이라고 할수 있었죠 더룸 1부터 최신작인 더룸 올드신까지 스팀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ios 등에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어까지 지원되고 있. 될수 있다면 스팀판보다도 휴대폰 버전으로 한 번쯤은 즐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척박한 행성에 불시착하면서 식민지를 건설하며 운영하는 탑뷰 시점의 서바이벌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 리멀드는 스팀의 리스트가 올라가기 전인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0월 정식 발매하기까지 많은 유저들의 피드백과 업데이트를 통해 100만장 초과 판매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 인기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게임 목표는 아무것도 없는 행성에서 맨몸으로 시작해서 마을을 경영하고 우주선을 제작하여 행성을 탈출하는 게 주요 목표인데요 단순하게 목표 자체로만 본다면 비슷한 샌드박스형 SF 시뮬레이션인 팩토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팩토리오는 행성 내 자원의 채취와 공정의 자동화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기까지의 디테일 이란 공학과정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리월드는 마을의 형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영과 운영을 통한 문명과 사회의 변화에 치중되어 있죠 취향만 맞다면 여타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타임머신을 탈수도 있는 게임으로 다양한 모드도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국어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카드 게임이라는 장르와 매번 실행할 때마다 맵이나 적들의 구성이 랜덤하게 변경되는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장르의 게임이죠 기본적으로 카드에 의해 플레이가 결정되는 만큼 전통적인 레벨링이나 캐릭터 특성의 변경을 통한 플레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이 호평을 받는 이유로 카드 덱의 다양한 구성을 통한 다양한 플레이와 나만의 덱의 구성 등 개성에 따라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변화하는 첨탑을 통해 배경은 플레이마다 달라지고 250장 이상 구현된 카드와 이벤트 그리고 전세계 플레이어와 경쟁할 수 있는 1일 도전이나 다양한 모드를 조합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를 제공하는 등 2019년 4월 기준으로 24000개의 평가 중에서 9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로그라이크가 취향이신 분들에게 완성된 하이브리드 장르 게임이라는 한 번쯤은 독특한 경험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미 나온지 4년이 지났음에도 몽환적인 아트와 배경 웅장한 사운드 트랙과 그에 걸맞는 게임성까지 고루 갖췄으며 조만간 발표될 후속작이 매우 기대되는 횡스크롤 게임인 오리 블라인드 포레스트입니다 이 게임하면 역시 몽환적인 배경에 맞는 사운드 트랙이 일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하는 힐링 게임 중 그래픽 배경 음악까지 고루 갖춘 게임으로 전이 압주 그리고 오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중 오리블라인드 포레스트는 횡스크롤 게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이고 몰입도 높은 게임성을 지녔습니다 나중에 때가 된다면 힐링 게임만을 모아둔 영상을 제작해보기로 하죠 스토리는 영혼이 모이는 집결체인 영혼의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에서 탄생한 빛의 생명체인 오리를 주인공으로 시들어버린 영혼의 나무를 되살리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후속작인 오리 위스프의 의지가 2019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오리 블라인드 포레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유통한 게임이라 엑스박스, 스팀, 윈도우스토어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그중 PC버전만 유저 한글화가 되어있으니 구매하실때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머시나리움은 고철과 페어만이 굴러다니는 황폐화된과 같은 스팀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앱스토어 히트게임인 사모로스토와 보타니큘라의 제작사인 아마니타 디자인에서 2009년에 발매한 게임입니다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게임으로 단순히 클릭만으로 게임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며 버려진 로봇들의 도시라는 세계관을 멋지게 표현한 디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음악이 게임의 분위기를 더하는데요 퍼즐의 완성도와 재미가 상당하고 만화책 형태로 제공되며 그 안에서 미니게임을 통해 힌트를 얻는 방식의 힌트 시스템의 도입은 플레이어를 지루하지 않도록 유도하죠 이미 출시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퍼즐을 선호하지 않는 플레이어라도 이 게임이 제공하는 배경 스토리 게임성만큼은 한 번쯤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또한 한국어를 제공하는 스팀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에도 발매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에 나오는 모든 배경 건물 캐릭터 사물 모두 손그림으로 효과음조차 기계음이 아닌 입으로 내는 독특한 숨은 그림 찾기인 히든폭스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힌트를 통해 게임에서 요구하는 숨은 사람이나 사물을 찾는 것을 간단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어린 시절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인 원리를 찾아라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움직이는 배경에 직접 사물을 조작할 수 있고 입으로 낸 효과음과 이펙트가 압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묘하게 중독성이 넘치더군요 물론 모든 게임이 그렇듯 쉬운 초반 난이도를 넘어가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합니 고정된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에 가려지거나 하여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채색이 안된 흑백 화면에다가 죄에다 고만고만하게 생기다 보니 생각보다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게임이죠 현재 아이폰 안드로이드에도 발매되어 즐길 수는 있습니다만 될수 있다면 화면이 큰 모니터나 태블릿으로 즐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명작 게임들을 즐겨보시며 내가 추천하는 게임들의 명단을 한번 만들어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